자기 왔어? 어, 미안. 나 지금 못 일날 것 같은데. 응. 음. 어, 연락도 했었네. 미안 미안.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자고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어. 어. 밥? 아니, 아직 안 먹었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잤어요 근데 자기야, 미안한데 나 그냥 좀더 자면 안 될까? 입맛도 없고 너무, 너무 졸려 음. 약, 약 먹어야 돼. 아까 아침에 먹고 그 뒤로는 안 먹은 것 같은데. 원해지 말고 내가 아프려고 아픈 거 아니잖아. <웃음> 응.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그래서 몸살 왔나봐요. 음, 미안한데 오늘은 이불 들고 쇼파에서 자는 거 어때? 나랑 오늘 같이 자면 백퍼 얼물 것 같은데. <웃음> 그래, 아픈 와중에도 자기 걱정되네. 안 돼, 진짜. 오늘은 같이 못잘것 같아. 오늘은 슈퍼에서 자. 같이 자면 안될것 같아. 응. 음. 병원 못 갔지. 오늘 주말이니까. 빛나서 가려고 그래도 병원 시간 늦었더라고. 아 어지러워. 어지럽고. 우리도 너무 아프고. 미안한데 나뭘한 번만 가져다 주면 안 될까? 어 목이 너무 말라 고마워 아 네. 혼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 켜줘 자기 목 잡아? 아 한 김에 죽 먹고 약 먹자고. 아,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 먹겠어. 속도 니글거려 가지고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은데. 음, 나 그냥 조금만 더 작게. 뭐야 자기야 내 옆에 있으면 자기도 웃는다니까 왜내 옆으로 누워 나 진짜 기운 없어서 너 밀어내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발로 나가 자기까지 아프면 어떡해 아플 거면 나다나은 다음에 아파. 그래야 내가 챙겨주지. 우리들 지금 같이 아프면 <웃음> 안 된다고. 아무도 우리 챙겨줄 사람 없단 말이야, 바보야.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나가서 자. 나좀 괜찮아지면 밥 먹고 약더 먹을게. 응, 음. 음. 어, 왜또 자기야, <웃음> 왜또 깨워. 이거 뭐야? 죽? 죽 만들었다고? <웃음> 웬 죽이야? 나 아프다고 죽까지 만들어 온 거야? 이번에 죽 만들 재료가 어딨다고 죽까지 만들었어? 응 <웃음> 알았어 힘들어도 자기가 만들어왔으니까 한 입이라도 먹을게 응응 죽 먹고 약 먹고 빨리 나아서 자기 걱정 안 시킬게 근데, 나 숟가락 드림 없으니까, 자기가 먹여줘. <웃음> 자고 났더니, 괜찮아졌나 봐줘. 이런 멘트도 막 하고 말이야. <웃음> 진짜로, 진짜로 먹여줘. 숟가락 드림도 없어. 아아